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뭐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월 들어서 아주 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 2년간 주장창 이렇게 뭐 내리막길을 걸었던 어, 이 반도체주들도 뭐 계속 반등하면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챗봇주 어, 이게 뭐 아주 강세죠 지금 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AI 챗봇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AI 옵... 체포주는 이제 오픈 AI가, 어, 대화 전문 인공지능, 지능 로봇이죠, 이거.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로봇. 어, 그래서 이 관련주로는 이제 브레인즈 컴퍼니나 클리노믹스가 아주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이 브레인즈 컴, 브레인즈 컴퍼니는 어, 우리나라 공공 분야 관제 소프트웨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클리노믹스는 암 탐지용 어, 자동화 기기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아, 암, 이 혈액을 혈액에서 이제 암 세포를 어, 추출해내는 이런 그 분리해주는 어, 이 기기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고 어, 그래서 오늘 살펴보실 이 AI 체포주 어, 현재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클리노믹스 20%대 시가총액 1,200억이죠. 뭐 아주 가볍죠. 그리고 브레인즈 어,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제 실적이 찍히고 천억 원대 수준에 있습니다. 플리토 뭐 드리머스 어 10%대 반등을 했습니다. 요런 기업들은 어 아무래도 시장에서 성장성을 상당히 이제 부각 받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10% 이상 어 올라 올라지고 있고 특징을 보시면 이제 1,000억 원대, 2,000억대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어이 1,000억 원대, 2,000억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그 외에 이제 오브젠, 엣지뭐 요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펄을 보시면 드림업스 8배, KTS 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접어주고 PBR도 이제 KTS 같은 경우는 0.59배 시가총액 1000억 원대죠 그 외에 이제 아래 종목들 보시면 카카오가 3.7% 아주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식총은 28조 또 네이버도 2.9% 34조대의 이런 대형주도 어,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제 이 같이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럼 간단히 아래 종목들 한번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즈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 라인 때를 이제 얼마 안남뒤에 두고 있죠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해 주면 어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어갈수 있는 그 위치 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 드림 브레인즈 컴퍼니 어, 사업 내용은 이제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클리노믹스, 얘도 뭐 상당히 좋죠, 흐름이. 에, 클리노믹스, 이 손가락 하나 정도의 양인 9cc의 혈액으로 이 암세포를 분리해내는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음성 언어 전문 기업이죠. 번역 전문 플리토. 어, 얘도 전 고점이죠. 여기 이제 계속 무너졌던 42,000원대에 상당히 이제 가까운 거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드림머스 얘는 SK 스퀘어가 51.4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텔레콤의 AI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실적이 계속 이제 적자였었죠. 이, 뭐, 찍히지가 않았죠. 그런 기업이 이제 4분기 만에 이제 흑자로 전환하면서, 어, 드림업스, 뭐,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KT, 어, CS가 좀 쉬어가고, KTIS, 어,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아, 4x4. 카카오, 어, 여전히 뭐 강하죠. 지금 200일선까지도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위치 때까지 상승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마찬가지죠. 뭐 네이버, 카카오는 뭐 거의 같은 그, 그 차트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입니다.